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에 들려드리는 가상화폐 분석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에 분석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가격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완벽하게 따르면서 가격이 올라와 7275레벨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위로 상승추세선을 그려 놓는게 먼저고요그 다음에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어디서 가격이 반등을 할 것이고, 어디서 다시 힘을 받아, 지지를 받아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놔야겠죠. 보시면, 이어 레벨,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밑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여도, 위로 다시 올라올 확률이 아래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높아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 부분 지지선과 추세선을 뚫게 된다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6,8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가격이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바로 올라가면서 다음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띄고 있고요. 다음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7527, 그 다음에 7746, 높게 잡자면 7746에서 7780레벨까지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레벨은 7910, 8216, 그리고 8,487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저항선도 많고 지지선도 많아 보이지만 가격이 이 부분을 존중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봤습니다. 가격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돌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지선, 저항선을 제대로 리스펙트를 해준다면 거기서 진입시점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가격 260레벨의 지지선에서 더블 바텀을 만든 후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트라이앵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격이 위로 이 310레벨의 저항선과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일단은 354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시 한번 260을 찾으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트리플 바텀을 만든 후 다시 위로 올라가서 310레벨을 뚫고 354레벨을 만든다. 354레벨까지 도달한다가 첫 번째 시나리오겠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260레벨을 찾았지만 260레벨을 260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200레벨을 터치를 한다가 두 번째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거래하시기 보다는 위나 아래로 뚫렸을 때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여기서 이루어졌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자 70레벨 근처에서 더블 탑을 만들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섣불리 상승세를 타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걸기보다는 이 71레벨을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올라가는 것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여기서 더블 탑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지지선인 50레벨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레벨, 이 상승 추세선과 저항선 이 레벨이 있는 구간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섣불리 매수나 매도를 하지 마시고 가격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시고 난 후에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데일리로 한번 볼까요? 데일리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다가 잠시 상, 어,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이 뚫렸다고 해도 하락 추세의 어,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섣부르게 매수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기다렸다가 한턴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캔들스틱이 만들어지고 난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가 300 이라는 300 이라는 지지선에서 반등 이후 계속해서 횡보를 횡보장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웃음> 자 박스권 확실하게 보이시죠 여기 박스권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물론 하락 추세선이 뚫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겠지만 반대로 다시 한번 하락 추세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박스권은 지지선과 저항선 아래에서 네모난 모양을 만들며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한다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래 하시기 보다는 박스권은 박스권의 저항선 위를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매수 포지션을 잡아 487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을 잡으시거나 반대로 지지선을 뚫고 다시 내려가면서 300레벨을 300 찾는 모습을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이런식으로 추세선을 그려놨지만 추세선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걸로 바꿔 보자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 위를 올라가서 브레이켄 리테스트 제가 항상 말하죠. 브레이켄 리테스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막 들어가시는 것보다 브레이켄 리테스트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질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적어 지고 줄어드니까요 431레벨의 저항선 뚫고 브레이크리테스 이후 488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리플의 매수 시나리오 반대로 박스권 그리고 추세선을 리스펙트 이후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리테스 이후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300레벨의 지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게 두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여기서 횡보장을 이어가는게 세번째 시나리오이다마는 그래도 하락 추세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고 추세선이 있으니 그리고 저선과 지지선이 있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며 리스펙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 어, 기다려주셨다가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2018년 9월 첫째 주에 시나리오 분석 가상 화폐 시나리오 분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 자체가 지금 횡보장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고 그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을 어떤 식으로 리스펙트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자 다음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가상화폐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석이 있거나 원하시는 차트의 분석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가로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거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